안녕하세요 제시 직그레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롤렉스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이 시계는 6시에 플레이트를 보시면 데이트 저스트 시계이고요 레퍼런스 넘버는 68268입니다 먼저 전체를 살짝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3열의 브레이슬릿이고요 뺏어볼까요? 먼저 전체를 살짝 보겠습니다 이렇게 3열의 브레이슬릿이고요 이와 같이 되어 있는 시계입니다 이 시계 자체가 지금 현재 쌓여있는 상태여서 이것보다는 실제로 좀더 선명하게 보이는 편입니다. 먼저 베젤의 사이즈는 31이고요. 기본적으로 여성용이지만 옆에 영상을 보셨다시피 제 손목 둘레가 17.5에서 18cm 정도 되는데요. 작은 다이얼을 바라신 분은 남성분도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좀더 다이얼을 자세히 보면요. 먼저 베젤은 사각형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가 두개씩 이런 식으로 장식이 되어있고요. 엄청나게 화려하죠. 그리고 인덱스의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사파이어 이고요. 12시부터 3시를 제외한 인덱스에 모두 사파이어가 장식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얼 안쪽에도 다이아몬드가 장식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이 제품은 오리지널 세팅의 제품입니다. 이렇게 플레이트에 데이트 저스트 날짜가 탁 하고 돌아가는 시계이고 12시에도 롤렉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뒤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깔끔한 스크류 다운 백입니다 같이 크라운도 있고요 롤렉스 68268 롤렉스 데이트 저스트 아래 더보기를 가시면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제시 직거래 소였습니다 짠